안녕하세요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좀더 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모아 볼까요 여러분 혹시 소리를 깐다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깐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후두 높이기 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깐다라는 표현은 후두 올리기를 의미합니다. 즉인두강을 좁히는 것이죠. 이는 입을 위아래 좌우로 크게 까주면서 좁은 인두강을 만들어 좀더 밝고 좁게 찌르는 듯한 소리 즉 벨팅을 유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소리를 조금 더 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좀더 높은 후두를 만들어서 마스케라가 더 진하게 느껴지게 좀더 밝고 좁게 찌르는 듯한 소리를 내보자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소리가 조금 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모아볼까요? 이 말은 후두가 조금 올라가서 소리가 좁고 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후두 위치를 유지하고 좀더 어둡고 가벼운 음색으로 내볼까요? 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알고는 있어야겠죠 성대 접촉이 풀리며 소리가 뒤집어질 때 아아, 아아. 즉 요들송처럼 플립이 일어날 때 아아, 아아. 소리가 까 뒤집어진다 그래서 소리를 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처럼 의도한 플립이 아니라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삑사리로 뒤집어질 때도 음 소리가 자꾸 까지네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후두를 높여 좁고 밝게 찌르는 소리를 만들 때 소리를 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 헷갈리게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를까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보컬 트레이닝 시장이 그리 큰 편이 아니고 너무나도 다양한 레벨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공존하다 보니 용어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은 소리를 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입을 크게 벌려줄수록 즉 까줄수록 후두가 높아지기 때문에 밝고 좁게 찌르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는 벨팅을 유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